우주를 가만히 보니까 잘났다고 하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입니다. 선악의 주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삼고 선악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를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150만 년이라고 하는데 역사 이래 악의 투쟁을 하는 총수로서 하나님까지 골탕 먹여 나오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탄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겁니다. 이 싸움을 누가 끝내야 되느냐? 하나님도 그 싸움을 못 끝내고 사탄도 못 끝냅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을 겁니다. 악신과 선신의 싸움을 누가 끝내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끝낼 수 있느냐? 인간은 인간인데 참된 인간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